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교육이사 차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는요. 홀리 오너먼트 아트라고 해서 이제 트리에다가 우리 장식을 하잖아요. 그런 오너먼트를 좀 만들어 봤어요. 음. IF-04 유니베이지 저희가 정말 많이 쓰는 시럽 컬러예요. 자, 유니베이지 컬러를 팁에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줄게요. 자, 발림성도 너무나도 부드럽고요. 셀프레벨링 그냥 싹 돼요. 짠! 투명팁이 이렇게 벌써 톤업 됐죠? 음, 이렇게 얘를 깔고 하는 거랑 안 깔고 하는 거랑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화할게요. 골드 버전으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디어마이 골드 사용할게요 을 스와 사이즈는 좀 작은 걸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렇게 드롭 형태 있죠? 이런 거는 제일 작은 사이즈를 쓰시는 게 손에 적당해요 뭐, 엄지든 아니면 나머지 작은 손톱이든 제일 작은 사이즈가 저는 제일 예뻤어요 이지커브 눈송이 이지커브 얘를 먼저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자 슬림빌더 젤이에요 저의 피오테 베이직 젤 중에서 가장 묽은 타입의 클리어 젤입니다 슬림빌더 젤 덜어주시고 그 다음에 미니오벌 브러쉬 사용을 해서 살짝 브러쉬에 먹여주시고 그리고 이지 커버를 올리실 때도 제가 이렇게 볼을 올릴 거잖아요. 볼을 딱 봤을 때 여기 사이드 쪽으로 올리시면 손톱이 뚱뚱해 보이겠죠? 그래서 좀 안쪽에 이렇게 딱 정면에서 봤을 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다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쪽 밑쪽 부분에다가 잡아줄게요. 살짝 지금 이렇게 슬림빌더를 여기에다 묻혀 놨고요 여기에서 저는 그냥 브러쉬로 이렇게 똑 떼서 여기다 올려 줄 거예요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고 경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화가 됐으면은 이 이지 커브를 살짝 오버레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슬림빌더젤로 전체적으로 오버레이 해주시고요. 정화할게요. 자이 친구들은 트윙클 시리즈예요. CL14번 트윙클 실버, CL15번 트윙클 골드. 지금 골드에는 CL26번 비아망을 섞어놨고요. 그리고 이 친구에는 엔젤링을 섞어줬습니다. 핑글돌도 믹싱을 해볼까요? 이렇게 지금 얘네는 완전 홀로그램 글리터라서 더 반짝임을 극대화 시켜줍니다 자이렇게 믹싱을 했어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오버레이가 한번 됐잖아요 여기에서 얘를 전체적으로 올리지 말고 좀 이렇게 뜨믈뜨믄 소량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 이렇게 반짝반짝이거든요. 은은하게 너무 많이 올리면은 위에 올라가는 아트 디자인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량만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경화할게요. 이렇게 자, 지금 참을 먼저 이지커브 참을 붙여놨잖아요. 그럼 이제. A1 슬림 라이너 요 친구 그리고 우리 디어마이 골드 사용해서 얇은 라인을 그려줄 건데 우리가 오너먼트 줄이 달려 있잖아요 그 줄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로 쭉 따주시는 거예요 스와 붙여줄 곳도 슥 라인을 그려주세요 음. 이렇게 라인 그리고 경화할게요 슬림빌더로 한번 더 오버레이를 해줄게요 이번에는 화이트로 라인을 그릴 거거든요 이게 글리터가 오버레이 하면 오버레이 할수록 점점 더 영롱해져요 짜잔. 경화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탠다드 화이트 이 친구로 눈송이를 그려줄 거예요 일단 미경 한번 닦고요 얘도 마찬가지 가장 얇은 슬립라이너 그리고 위쪽에는 따로 뭐가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위쪽에다가 눈꽃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위에다가 화려하게 디자인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눈송이 일반적으로 딱 눈송이만 그리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빛이 나는 듯한 느낌 있죠 요런, 요런 느낌으로다가만 표현을 해주세요 진짜 눈송이 하나하나 다 그리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교차를 해도 무너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진짜 라인젤처럼 얇은 라인을 그리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고 도트 몇개 꽁꽁꽁 꽁꽁꽁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주시고 경화할게요 뭔가를 부착시킬 때는 저희는 어딕션 베이스 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음. 저희 어딕션 베이스는 일단 부착성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어, 컬러젤을 잡아주는 그 힘도 강하고요 그리고 이런 뭔가를 잡아주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음. 그래서 저희는 파츠, 스와 뭔가를 부착시킬 때, 그리고 팀 연장할 때도 그렇고, 다이 어딕션 베이스 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딕션 베이스 젤 덜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수화 올려줄게요. 그리고 한 손톱에 똑같은 컬러를 두 개를 올리기 보다는 다른 컬러를 올려주는 것도 좋거든요 얘를 이쪽에 지금 이지 커버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살짝 위에 얘랑 동일한 선상에 올려주는 것보다 살짝 위나 밑으로 해주시는 게 좋는데 너무 밑에는 안 되겠죠? 음. 그러니까 얘보다 조금 위에로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이런 도트 무늬 같은 걸로 이 위쪽에다가 얹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얘보다는 또 위에 있죠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구도를 잡아주시면 훨씬 보기가 좋아요 음... 경화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아래로 이 볼참들 있죠 진짜 제일 작은 사이즈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볼참을 베이스를 브러쉬에다 묻힌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담굽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얘 위아래로 붙여줄 거예요 얘를 요렇게 떠가지고 위아래로 붙여줍니다 요런식으로 이렇게 뭔가 연결되어있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얘도 위아래로 이 볼참이 너무 작다 보니까 핀셋으로는 힘들어서 저는 브러쉬를 사용을 해요. 이렇게 위치 맞춰주고, 요 친구들도 그대로 있죠? 흘러내리지 않고. 음. 이래서 어딕션 베이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탑을 발라서 스와 옆면에 있는 요빈 공간들을 꽉꽉꽉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요 볼은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딕션 탑젤, 저희 노나이프 탑젤이죠. 얘로 여기 옆에 스와 옆면 꼼꼼하게 채워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도포해주세요. 마무리한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손에다가 할 때도 따로 브러쉬 안 쓰고 그냥 이 내장 솔대로 다 꽉꽉 채워서 탑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컨트롤이 힘들다 하시면은 덜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꼼꼼하게 채우는 부분은 뭐 세필 브러쉬로 이렇게 덜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 손에 할 때는 다 그냥 내장 브러쉬로 했어요 음. 이렇게 채워주면서 능선도 한번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어딕션 탑으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볼은 뭘로 할 거냐 EXT 빌터젤 EXT 빌더 젤이 말 그대로 익스텐션 빌더 젤이에요 연장을 할때 사용하는 젤이기 때문에 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꾸덕해요 이 친구를 덜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경화가 다 됐으면 이제 EXT 빌더 젤 이번에는 A2 미들 라이너를 사용할 을 거예요 자, EXT 빌더 젤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 지금 이시 커브 올린 부분에다가 도톰하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경화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쌓아줄게요. 이렇게 동글동글 돌리면서 떼주세요. 뿡 이렇게 그러면 봉긋하게 올라와요. 어딕션 탑 저는 그냥 이렇게 덜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볼을 쌓아주세요 근데 옆에까지 좀 커버가 돼야 되니까 옆에 브러쉬로 만져가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뻥긋하게 나와요 경화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끝내줘도 되지만 어, 만약에 이 오너먼트 밑이나 위쪽에다가 뭔가를 더 올려주고 싶다 하면은 더 올려주셔도 돼요 요 작은 사이즈의 수화를 한번더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참또 하나. 줄게요 이렇게. 이윗 부분에도 디테일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